카토이의 레전드 조영 작가님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윤링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음> 너무 좋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이거 액션 스탠드 어. 올려서 네네네. 이렇게 전시하면 음. 기가 막히죠. 음. 오! 아, 약간 옛네방파도 오늘 배포할 야죠 오! 다시 잡으시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만우절 작년에 특집때 작가님들 모시고, 아, 우리 작가님들 진짜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좀 리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 오늘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핫토이의 레전드 조용 작가님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윤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웃음> 인사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함이 최윤리요 원래 본명이신 가요 네, 태어날 때부터. 아어 예, 그래요. 저는 원래 작가님들이 예명 쓰시니까. 하토이 어... 팬들이나 매니아 분들은 유리 작가님이 워낙 또 유명하시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2007년에 4월달에 들어갔어요. 네. 2007년? 그러면은 지금 4년 됐네요? 네. 아, 역시 하토이의 고인물, 암모나이트 파서! 우리 윤리님과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고기 또 이제 조형을 하셨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소투되겠습니다! 파브로 보메 나쥬롱! 이건 조형을 직접 하셨어요? 네. 얼굴을?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왜 14년 동안 아는 걸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기억나는 거몇개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어떤 거 하셨는지?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그 형제 동 명.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네. 그거는 오래된 조형이것같혹요 네, 네. 여기 있는 것 중에 혹시 뭐아 이거 내가 했다 이런 거 기억나는 거있어요 앤트맨? 웃고 <웃음> 있는 우크인은... 아, 앤트맨? 네. 그 논란이 됐었던 후브로가 쎘었던 스타로드 아 스타로드, 아, 스타로드. 벤애플렉 베네플렉 아, 해도 하셨고 그 다음에 조커 조커 코터랑 네. DX11 저거 네, 다 하셨어요? 네. 오다 하셨고 그리고 마티맥플라이 마티맥플라이도 하셨고 그 다음에 존윙 그리고 벨 벨! 저거 미니어처스 벨. 벨, 벨! 그 정도 여기. 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스파이더맨을 또 조형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웃음> 업그레이드 수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스파이더맨 얼굴이 보이는데 스파이더맨은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거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미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내가 더 먼저 받았지롱! 리뷰하려고 네. 어 보통 작가님은 뭐부터 보죠? 보시... 아 역시 헤드부터 먼저 딱 보시네요. 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열어요? 네. 그건 여는 거 아닌데요? 이건 이건데요? 아 네. <웃음> 그래도 작가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보여드릴 거는 또 일단 은 제가 몸체부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예쁜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렇게 로고, 스파이더맨. 완전 블랙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의 수트입니다. 저는 스파이더맨의 이 라체 관절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조금 달라진 느낌은 좀 있고요. 블루 수트 보면 은 여기가 약간의 그런 무늬들이 있었는데 그런 무늬들은 좀 많이 없어진 느낌. 부츠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특히 등에 하얀색 실버 느낌의 이런 무늬들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스파이더맨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멋있는 것 같아요 <웃음> 영어 관절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관절들이 아우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 늘어나겠지만 꽤나 많이 올라가고 팔꿈치도 이정도의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많이 움직여지고요 바디도 옛날에 비해서 개선을 하나봐요 진짜 안 움직였던 애들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액션 피규어답게 그래도 움직이는데 최대한 영화에서 했었던 액션을 웬만큼 다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이 거미줄 파츠는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파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오 오, 이거는 스탠드가 드론 스탠드인 것 같아요 음. 원래 스탠드보다 음. 얇아요 음. 메인 스탠드는 굵게 되어 있고요 정식 명칭은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라고 되어 있고 파 프롬 홈의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은 액션 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무빙이 가능한 스탠드를 넣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자꾸 떨어뜨리죠 <웃음> 일부러 떨어뜨리는거 아, 아닌 거 아시겠죠 음. 아, 제 유튜브 안 보시죠? 잘. 이런 루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은 작지만 꽤나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제 작게 나왔다기보다는 원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음. 터블랜드가 타잖아요 직접 네. 털수 있을 정도의 큰 건데 이거를 어디다 꽂는지는 설명서를 잠깐 봐야 될것 같아요 양산된 거 실제로 보셨어요? 사진만 봤어요 본인이 직접 제작하신 원형이랑 양산이랑 딱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대부분 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 내가 만든 거보다좀못 나왔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비슷하게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아까 연습할 때는 대답이 틀리네요. <웃음> 이런 거 이제 놓칠 뻔했습니다. 집게가 아래쪽에 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따로 있고요. 이게 여기 이제 들어가 주는 것 어. 같아요.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꽂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꽂으셔도 되고, 이 아래쪽에 꽂으셔도 되고, 원하는 데 꽂아서 조정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나 잘하죠? 네, <웃음>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도 만들 수 있고. 아, 이거 약간 욕심 같아서는 이거도 따로 몇개좀 팔면은 원래 이거는 양으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예쁘고요. 음. 1대1 사이즈 드론도 너무 음. 디테일하게. 했는데 이렇게 작은 녀석도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움직여진 않습니다. 뭔가 고정된 느낌은 있어요. 부속품 파츠들 기다리시는 동안에 너무 감상하시는것 같아서 제가 헤드만 먼저 빼서 보여드릴게요. 헤드 양산된 거는 사진으로만 보셨대요. 실제로는 처음 보시는데 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대이으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사진들 올리신 것만큼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은 거죠? 헤드 조형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또 중점을 두고 하셨어요? 이때 장면은 비행기 타면서 토니 스타크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우수해 젖은 그런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정해 주셔가지고 하... 그때 머리가 이렇게 좀 앞머리가 아 하... 이렇게 약간 네, 내려와서 그걸 찍어주신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생각에 하... 진짜 좀 우수해 찬 느낌? 일단은 가장 다른 점은 헤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 느낌인데 진짜 동월랜드와 당연히 많이 닮은 느낌은 있고 이도 와사람귀 같죠? 특히 보시면은 눈이 엄청 촉촉해요. 진짜 토니 스타크를 좀 떠올리면서 내가 이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 이런 다짐이 담긴 슬픔을 좀 참는 듯한 느낌의 헤드인 것 같아요. 영화상의 파프로몬 얼굴이랑 홈커밍 얼굴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보고를 하려고 제가 미리 가져와 봤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게 처음에 나왔었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왔던 토니가 만들어진 그스트에 있던 헤드입니다. 보시면 은 머리가 잘 정돈된 게또큰 포인트인 것 같고 조금은 얄쌍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약간 시선은 조금은 왼쪽을 살짝 쳐다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같은 홈커밍에 나왔던 홈메이드 수트에 들어있던 헤드예요. 데미지가 있는 게 특징이죠. 멍이 좀 드럽고 피가좀 나죠. 이 친구가 아이언 스파이더에 들어있던 헤드입니다. 시선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좀 특징이고 조금 더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친구가 약간 꼴따구 쪽이 조금 이런 나와 있는 느낌들은 두 개다. 너무 잘또 표현을 해준것 같고 아 뭔가 또 요즘 토블랜드는 헤드가 또 조금 더뭐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근데 다 닮았네요. 네 개가 그렇죠? 우수의 찬듯한 느낌을 너무 잘 표현을 해 주신 것 같고 기존에 나왔던 이세개 헤드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조금 다른 느낌의 헤어 스타일을 가진 톰월랜드 헤드를 한채 소장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이거 헤드 진짜 너무 좋고요. 헤드를 그러면 바꿔 워볼까요 아, 맞아. 이거로 스텔스 수트 몽골차게 깠거든요. 스텔스 수트에는 헤드를 안 넣어줘가지고, 목만 넣어줬어요. 목핀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헤드를 사서 거기에 꽂으면 되겠다. 자, 드디어 이 스텔스 수트에 있는 이 목핀을 활용할 때가 됐습니다. 목을 과감하게 잡아 빼주고요. 목핀까지 빼줍니다. 빼준 상태에서 이 친구를 꽂아주는 거죠, 목을. 이렇게 되면 은 생목이 생겼어요. 거기에 오늘 나온 헤드를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주면요. 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스텔스 수트가 벗었을 때의 느낌을 또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또잘 어울리네요, 이것도. 아, 이거 두채 가야 되나? 아, 이거야. 오오 어머, 어머. 아, 이거 어때요? 비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 이거 통화해 아, 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요. 스파이더맨이 열이 많이 받은 상태야. 빨리 안경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웃음> 여러분, 그 안경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디스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넣지 않고 쇠로 만들어줘서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거는 또톰 홀랜드 얼굴에 딱 맞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쓰면 또 예쁘겠죠? 네, 보고 해도 또 하다가 얼굴에 또 스카치 생긴다고. 어 눈알! 어 눈알 찢었어! 너무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구멍 안 뚫고 썼을 때 살짝 뜨더라도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벗었을 때 여기 구멍이 네. 있으면 아무래도 벗은 모습들 약간 여기 조금 거슬리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안경 벗은 모습이 훨씬 많은 사람들은 여기를 안 뚫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스탠리 선생님처럼 무조건 안경을 쓰셔야 되는 분은 여기를 뚫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네. 원래부터 안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회사의 홍선배님이 놓자고 하셨대요. 아, 홍준수 작가님이 네네. 이걸 놓자고 네. 그 작가님 또, 마블 매니아시니까. 이거 안 넣으면 본인이 욕먹을 거 알거든 유효한 역할이니까 또 넣는 게 훨씬 좋은 거 같아 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약간의 이런 파란빛의 이런 렌즈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들어와 있고 이걸 넣었을 때 안에서 보이는 이 눈빛도 너무 좋아요 이건 손계 좋은 거 같아요 어우 <웃음> 멋있은 거 같아요 진짜 승기... 멋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은 뭔지 아세요? 제이크 질레날 헤드에 이거 호환되면 대박이죠 근데 얼굴 크기가 사실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메탈 소재여서 강한 느낌이 있어요. 안 부러지고 네, 더 많이 네, 네. 벌어질 수 있는 느낌은 좀 있어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미스테리오 제이크 질레날 헤드까지 나오면 제가 한번 넣어보는 영상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m j 랑 문자하는 씬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또좀 약간 하려고 하지 않나 네, 네, 네. 그런 느낌의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들 무광도 좋은데 네, 네.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기능 <웃음> 있는 거를 스티커 처리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메시지가 보여요? 보이실까요? 아저 보여요. 난 보이는 데 근데 영어를 못 읽어요. o h my way 3.2 minute 그러면 don't, don't text and swing 아 그거다. 나 3.2분 남았어 하니까 거미줄 타면서 메시지 보내지 마. 나 왕초보 영어 지금 한석달 했거든요. 늘었어, 영어가. 진짜 디테일하다. 아 이것까지 넣어주는 센스 진짜 저는 인정합니다. 이래서 핫토이 핫토이 하는 겁니다. 작가님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요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느낌의 손을 집어주면 요런 분도 들 꽤나 멋진 유즈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뒤에 지퍼를 있잖아요. 열얼고 여기 안에 마스크 파츠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덧대고 헤드를 진짜 씌울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 아이디어긴 한데 힘들겠죠? 이게 사실... <웃음> 좀 가격이 오를까요? <웃음> 가격도 오를 것 같고 스파이더맨 헤드가 이만큼 커지겠지. 아 이게 비율이 너무 어똑 망이겠죠 그죠? 네, 리얼 헤어가 아니어고 음,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웃음> 네? 이렇게 놓고 벗으면 진짜 떡지겠죠? <웃음> 네, 네, 네,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웃음> 사랑해 아토이 <웃음> 손 파츠는 기본적으로 주먹 쥔손한쌍 이렇게 쫙 펼친 손한쌍 살짝 펼친 손 이런 느낌의 손한쌍 거미줄을 발사할 수 있는 손한쌍요거는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은 파츠를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츠를 이렇게 좀 떼줍니다. 빼주면 파츠가 이런 식으로 빠지죠. 이렇게 빼서 요 파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꽂아주면 여기에 아까 거미줄을 발사할 수 있는 웹슈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웹슈터를 팔찌처럼 넣어주지 않고 요 녀석은 요손 파츠에 이렇게 자준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미줄을 잡을 수 있는 손한개 그리고 V 하고 있는 손한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11개의 손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파츠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도 요거 있습니다. 이게 잠깐 만요거는 어떤 파츠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요거 <웃음> 어떤 파츠냐면요. 해피오건하고 비행기 타고 마지막에 싸우러 가잖아요. 네네. 미스테리오랑 그래서 이제 탁 날개 펼치고 비행기에서 이제 떼어내렸대. 아, 아, 아, 아,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때 아 나왔던 날개 파츠예요 아 스파이더맨이 날 수는 없어서, 네. 네, 이런 것들이 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자석이 들어가 있나봐요. 감으로 한번. 설명서 볼게요. 여기 봐요. 얼마나 아 친절하게 돼 있으니까. 맞네요, 맞네요. 어? 하나 더 있네. 설명서 없었으면 나 이거 빠뜨릴 뻔했다. 이거 세 개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 오 너무 좋다. 별로 감흥은 음. 없으시네요, 내려러는이장면이 되게 짧았던 것 같은데. 아, 짧아요. 네. 짧아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에, 거의 안 나와요. 사훈나 네. 네. 아, 어, <웃음> 대충 할 거냐? 어, 이렇게 해서 이거 액션 스탠드 어. 올려서 네, 네, 이렇게 네. 전시하면 네. 기가 막히죠. 이거는 난 오늘 이렇게 무조건 전시할래. 오. 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중독이에요. 계속 하나만 사야지 했는데 이거 하나만 못 사고 지금 계속 모으게 되는 거고 저야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미리 받아볼 수는 있었지만 피규어도 한채한 채에 한채다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매력이 스파이더맨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날개 파츠, 드론 파츠, 헤드 파츠에 또 감동을 받아가서 수집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 촬영하는 내내 조금 힘들어 보이셨어요. 처음 찍어봐요, 여러분. 매체 인터뷰 같은 거는 많이 하셨었잖아요. 초창기에 영상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카메라가 있기는 하지만 편하게 생각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카메라라고 저 이상훈TV도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사실 힘들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원래 직업이니까 또 편하고 또작가님은 이렇게 헤드 만드시는 게 우리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본인 일이니까 어, 이건 할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이렇게 유리 작가님이랑 뭐, 뭐, 파프롬에 로 나왔던 어드밴스드 수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소감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열심히 한 거고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한국 조영사분들이 지금 핫토이에 지금 주도적으로 헤드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네. 나름의 프라이드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 작가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 조용사님들 응원을 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작가님들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이상훈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작가님 그러면은 이거 4분의 1 스케일도 네. 나오잖아요 레드 앤 블루로 네, 네. 그거도 그럼 작가님 만드신거요 저희 회사에 장수영 장소... <웃음> 자 장수영 <장소영상> 작가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웃음> 나오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우, 웃으시는 거야? 우리가 이걸 좀 짰는데 안될것 같아. 나오세요. 아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소영입니다. <웃음> 아니, 그 윤리 작가님이 네. 소개를 하는데 왜 계속 웃어요? 왜 이렇게. 원래 웃으니 맞으셔가지고. <웃음> 약간의 보너스로 보실 때 우리 소영 작가님은 또 같이 한번 모셨어요 음. 어떤 거봐 이번에 아. 나온다고요? 피터 파커 4분의 1. 아, 그거 한참 이슈가 있었고 다들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왜냐면 소영 작가님이 또 만드신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 난 알고 있는 게몇개 있는데 몇 개만 소개해주세요 뭐뭐 만드셨는지 일단 처음 만든 작업이 호카이 엔드게임 버전 엔드게임 호카이 <웃음> 만드셨고 또 캡틴 마블 엔드게임 캡마 엔드게임 아, 아직 네. 출시안 했는데 어 그거 만드셨고 스칼렛 아, 리치 이번에 완다 비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만드셨군요. 근데 이제 또톰올랜드도 이제 네. 쿼터 스케일로 만드셔가지고 오실 때 같이 오셨길래 잠깐 그래도 한번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쿼터 스케일 진짜 나오면 혹시 오셔서 같이 이런 식으로 촬영 가능하실까요? 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떻게 윤리 작가님 아까 하시는 거 봤는데 어떻게 잘 하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은 다음에 우리 장소영 작가님이랑 또커터스케일 스파이더맨 꼭 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